갈라지거나 상처입은 복숭아를 보는 꿈 본인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빠른 시일 내에 건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복숭아를 주는 꿈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결혼이 곧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복숭아를 준 사람이 가까운 친구라면 사람들이 반겨줄 일이 생기게 됩니다 다친 복숭아 먹는 꿈 본인의 건강이나 체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 없는 복숭아 먹는 꿈 내면보다는 외모에 치중하여 내면의 아름다움을 잃고 행운이 사라지는 흉몽으로 풀이됩니다. 맛있게 잘 익은 복숭아를 먹는 꿈. 길무입니다. 행운이 깃들어하는 일이 잘 되고 평생의 연인을 만나게 될수 있습니다. 물에 둥둥 떠다니는 복숭아 보는 꿈. 퇴몽으로 해석되며 예쁘고 영리한 여자아이로 해석합니다. 바퀴퉁이에 덜 익은 푸른 복숭아를 딴 꿈. 아들보다는 딸이 잘 되는 집안으로 예쁜 딸을 낳을 꿈이다. 멋을 아는 아이로 방송이나 언론계로 나가면 성공할 진초. 벌레가 있는 복숭아 먹는 꿈. 재물의 피해를 입을 수 있고 구설수에 올라 여기저기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 꽃다발을 한아름 가슴에 안고 있었던 꿈. 애인과의 사이가 좋아지고 결혼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시기가 되었음을 알리는 꿈의 예시. 복숭아 꽃으로 울긋불긋하게 물들인 꽃동산을 보는 꿈. 한국 및 예술작품이나 대중소설을 출판하게 된다. 대중의 취향과 소비성이 있는 브랜드를 매스컴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한다. 창작, 명예, 부귀 상장, 분장, 승진, 입학, 합격, 당선, 경사, 행운 등이 있다. 복숭아 꽃이 만발하게 핀 꿈. 미혼 남녀라면 좋은 인연을 얻게 된다. 가정은 평화롭고 자손은 번영하게 된다. 복숭아 꽃다발을 가슴에 가득 안고 있는 꿈. 연인과의 사이가 각별해져 결혼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를 암시함. 복숭아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꿈. 집 앞에 과수원에서 복숭아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꿈은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꿈입니다. 머지않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날 것입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아닌 다른 과일이 나는 꿈. 흉몽으로 해석되며 불법적인 일에 관여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상자를 받는 꿈. 재물이 들어오고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복숭아 색이 영롱하고 옥색을 띠는 꿈. 길몽 중에서 아주 좋은 길몽으로 행재소를 의미하며 재물이 붙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복숭아나 살구꽃이 만발한 곳을 걷는 꿈 복숭아나 살구꽃이 만발한 곳을 걷는 꿈은 이성관계를 맺을 기회가 오거나 자신을 자랑할 일이 생긴다. 복숭아 나무 가지에서 잘 익은 복숭아를 따는 꿈 문예작품 장작으로 영예를 얻어 스타가 된다. 행재 재물, 돈, 수입 등이 생긴다. 복숭아 나무 사이를 걸어가다 향기에 취해 비몽사몽이 된꿈 색다른 분위기가 있는 곳에서 잠시 황홀경에 빠진다. 복숭아 나무들 사이에서 어여쁜 복숭아를 품속에 안는 꿈. 태몽으로 건강하고 예쁜 여자아이를 의미합니다. 복숭아 나무에 가지 열리는 꿈. 부정한 방법으로 당장 눈앞에 이익을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복숭아 나무에서 열매 맺혀있는 것을 보는 꿈. 조력자, 귀인, 좋은 인연을 만나 좋은 일이 생깁니다. 복숭아를 구입하는 꿈. 금전적으로 이익을 볼 것이며 재물이 들어올 것으로 풀이되며 아주 길한 꿈입니다. 복숭아를 도둑질 당하는 꿈 연애를 하는데 강력한 맞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떨어뜨리는 꿈 본인의 건강 이상이나 컨디션의 저조로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잃게 됩니다. 복숭아를 반으로 가르자 그 안에서 옥이 나오는 꿈 행제의 의미로 해석하며 재물이 늘어납니다. 복숭아를 반으로 잘라보니 영롱한 옥이 나오는 꿈 재물, 발명, 발견, 행제를 암시하며 해오던 일의 결실을 보고 그로부터 재물 명예를 얻게 됨 복숭아를 판매하는 꿈 형몽으로 풀이됩니다 본인에게 좋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스러운 태도가 필요합니다 복숭아 밭에서 예쁜 복숭아 하나를 얻어 품속에 넣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복숭아와 감을 같이 먹는 꿈 떨어져 있었거나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게 된다 복숭아의 씨를 보는 꿈 연애 초반의 설레임이나 희망 등으로 해석합니다. 복숭아의 향기를 맡게 되는 꿈 본인이 마음에 드는 이성을 유혹하여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해석합니다. 붉게 잘 익은 복숭아를 얻는 꿈 이성교제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학생이면 학업 성적이 올라간다. 사과나 복숭아 등의 둥근 모양의 과일의 꿈 사랑의 결실을 뜻한다. 또한 과일이 잘 익은 상태라면 사랑 때문에 헤매는 일이 없고 얼마 되지 않아 결실을 맺게 된다. 파인애플처럼 날카로운 과일 자극이 강한 과일, 썩은 과일의 꿈은 시련을 암시한다. 신에게 천도 복숭아 받는 꿈. 무병장수를 의미하며 길몽으로 풀이됩니다. 썩어버린 복숭아 보는 꿈. 오랫동안 기울인 노력이 불거품이 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엄청 큰 복숭아 보는 꿈. 태몽으로 해석되며 미래의 큰 인물이 될 남자아이로 해석합니다. 여러 개의 복숭아를 보며 고민하는 꿈. 흉몽으로 풀이됩니다. 바람이나 외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구설수나 망신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쁜 복숭아 꽃다발을 안고 있는 꿈.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 꾸젓한 곳에서 달콤한 단꿈을 꾼다. 행운이 온다. 오광상제가 천도 복숭아를 자신에게 주어받는 꿈. 오래도록 건강하게 장수한다. 자 익은 복숭아 따는 꿈.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꽃대피를 만나 혼인이 성사될 수 있으며 결혼을 했다면 예쁜 아이를 갖게 될 것으로 태몽을 의미합니다. 자 익은 복숭아를 따먹는 꿈. 연애운의 급상승으로 평소 자산이 잘 가는 곳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거나 부부는 좋은 성교가 이루어질 징조집 앞에 과수원에서 복숭아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꿈. 누군가와 좋은 인연을 맺게 된다. 머지않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나타난다. 천도 복숭아를 껍질도 벗기지 않고 씹어먹는 꿈. 태몽으로 해석되며 무척 예쁜 여자아이로 해석합니다. 친정집에 가서 밭퀴퉁이에서 푸른빛이 나는 복숭아 네개를 따는 꿈. 아들보다는 딸이 잘 되는 집안이다. 예쁜 딸을 낳을 꿈이다. 영리하고 멋을 아는 스마트한 여성이 된다. 방송이나 출판계로 나가면 성공하게 된다. 황금 복숭아 꿈. 하는 사업이 대성하여 큰 재물이 들어오거나 막대한 부를 지닌 재력가와의 혼사로 해석합니다. 복숭아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